얘들아 오늘 파자마 파티하는 거 알고 있지? 오늘 저녁까지 우리 집으로 잠옷 입고 오도록 해 드디어 오늘이구나 밤새도록 오늘 놀아보는 거야 그래 남자들끼리 찐득하게 먹고 죽쩡 야너네 파자마 파티 한다며 특별히 내가 끼워주도록 하지 어? 뭐? 안 돼~ 오늘은 남자들끼리 놀 거란 말이야~ 맞아, 맞아, 여자는 절대 반대, 반대, 반대, 반대. 옳소, 옳소, 옳소~ 와~ 나 혼자 가는 건 아니고~ 음~ 저 얘들아, 나도 아까부터 듣고 있었는데, 차별이랑 나랑 같이 가도 될까? 물론 이지 예쁘나? 난 언제나 화영이야~? 야,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우리끼리 하기로 했잖아. 리아야, 듣게 좀 말려봐. 여라분 우리 집은 항상 열려 있지. 환영합니다, 공주님. 어휴. 어쨌든 된다는 거지. 니네는 영광인 줄 알아. 우리 학교 초특급 미녀 두 명이 너희랑 같이 파즈마 파티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말이야. <웃음> 어, 어. 자자 <웃음> 자, 그러면은 각자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저녁 리아 집에서 봐 그래 <웃음> 남자들만의 파티가 뿅 어서와 어서와 <웃음> 안녕 그런데 양손에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가져온 거야 <웃음> 음 나는 내 물건이 없으면 잠이 안와서 내 이불이랑 내 베개랑 내차착 인형을 가지고 왔지 <웃음> 나 무슨 이사 온줄 알았어. 근데 <웃음> 잠깐만. 더올게 남았는데. 뭐가? <웃음> 기사님 감사합니다. 어? 이게 어? 뭐야? 응? 아, 나는 내 침대 아니면 잠을 못 자서. <웃음> 어이, 어서 와. 그래, 형 왔다. 야, 그런데 널 아무것도 왜 없니? 에? 왜? 뭐 가져와야 돼? 그냥 왔는데 잠옷이라도 챙겨와야 하는 거 아니야? 나는 반스만 입고자 는데 어서와 어서와 안녕 어? 그나저나 백설이는? 음 백설이는 엄마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 왔지 백설이는 안 오지만 이 파자마 파티의 주인공인 내가 있으니까 니는 너무 실망하지 마 알겠니? 뭐라고? <웃음> 니아야? 오늘 파즈마 파티 너무 즐거웠어. 나 이만 가볼게. 왜 진정해? 어. 야, 무슨 소리야.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 어. 이, 이, 이거, 나, 이, 이거 나 백설이 없는 파즈마 파티는 그냥 좌중밖에 없는 이상한 음. 파티가 돼버려. 에휴, 그럼 한 명이 안 오는 거구나. 그리고 차별, 너 혼자 여자라도 괜찮아? 아이, 그러면, 오늘은, 우리 동생이랑 같이 파자마 파티하자.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? 어차피, 주인공은 나니까, 그러든지 말든지. 어, 비켜! 길! 예쁜 여자에 데려와!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, 파자마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, 모두들 잘못 패션쇼가 있을 거야. 모두들, 준비한 잠옷으로 입고 오라구! 오케이! 그래! 내 잠옷은 우파, 우파 잠옷이에. 내 잠옷은 펭귄 잠옷. 나의 귀여움을 한층 더해줄지롱. <웃음> 내 잠옷은 완전 귀여운 여든, 여든, 여든. 내 잠옷은 나처럼 귀여운 눅기 잠. 에, 어? 내 네, 네 잠옷은? 에, 아, 켈빈 클라인 39,800원짜리 잠옷. 야, 넌왜 반스만 입고 나와? 에, 아, 오파병 되세요? 에? 무슨 소리야? 리아가 평소에 잘때 입는 옷 가져오라며. 난 평소에 반스만 입고 되는데. 음, 내가 잠옷 빌려줄게. 어, 아니, 이게 내 잠옷이라고! 왕님, 오빠들 모두들 잠옷도 입었겠다. 같이 사진 찍을까요? 그래 그래 랑 이렇게 타이머 설정을 하고 아아 아, 됐다. 이야너 얼굴이 너무 작아. 너 앞으로 좀 가. 음. 음. 에 사진이 별로네. 아 요르르. 너는 더좀더 더 앞으로 나오고, 니네는 좀 얼굴 표정 좀 팍팍, 어? 못생기게 지어줘 그래야 내가 독보적일 것 같단 말이야. 음. 네. 이제 보자. 아, 이제야 좀 마음에 드네. 음. 이제 사진은 그만 찍고 나 배고파 맛있는 거 먹자 그래좀 맛있는 것좀 먹자 나 배고파 역시 파자마파티에는 라면이지 그것도 좋은데 엄마가 피자랑 엽떡 시켜주신다고 했잖아 어? 뭐라고? 엄청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음금 웬일이래..? 음. 야무지게 먹어야지! j i m 음. 오 음. 음. 마이! 구독! 지가 지가~! 왜네.. machineığ! sc 야! 오늘 파자마 파티인데 안 어. 챙겨왔어?! 응^^ 아. 아! 저기 있어! 아 아! 여있잖아 머리도 닦아줘야지. 칙아 칙칙 칙아. 아 맞다. 나 샤워 안 하고 왔는데 샤워 좀 할게. 오 잠시 후. 야야 리야야. 나나 아, 나 수건이랑 팬티 좀. 예. 너 수건도 안 가져왔어? 아아차피 너네 집에 다 있는데 뭐하러 챙겨오냐아 그래. 아아 아, 잠깐, 잠깐만 어나나 나 급동 급동 아 어, 아까 너무 해이 먹었나 어, 어 시원해. 아 시원해 아아저 됐었죠 어? 어? 어? 어? 이거 왜 이래? 에 아, 리아야 아왜또에 아, 리아야 미안해 병이 막혔다 아 애들아, 파자마 파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지! 그건 바로, 백의 싸움이야! 가자! 불 끈다! 짭! 죽어? 아! 아! 아! 애들아, 잠깐만, 잠깐왜 나만 때려! 죽어! 아, 잠깐만, 나 칼비뼈 맞은 거 같아! 아아아아 야, 너네 파자마 파티금 오고 경찰부터 불러! 너네 백이 아니지! 어? 백이 응? 맞는데? 백이 맞는데요? 얘들아나 빼고 베개 쌔마고 있었구나 나도 깨줘 내대야도 네, 망쳐 어?+ 어?+ 어?+ 어?+ 어?+ 어?+ 어?+ 어?+ 어?+ 아니 오빠 들 우리 야자타임이야 응? 야자타임 그게 뭔데. 어린 사람이 오빠나 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끝나고 서운한 거 없기? 뒤끝 없기? 오 그거 재밌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야 지넥들 너왜 우리 집 와서 왜 똥말새하고 변기 막히게 하고 진짜 하는 게딱 김이야 같아 너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라 어, 어, 어, 어, 어 네, 네, 네 누나 그리고 차별 너, 니가 이쁜 줄 알지? 뭐 왕째서 없거든? 재수 없는 우리 오빠랑 왜 친구인 줄 알겠더라? 네, 네 언니... 그리고 댕댕이랑 리아? 이네는 응? 학교 복도에 지나갈 때안속좀 하지마! 둘이 맨날 바보같이 붙어 다니면서 아, 바보처럼 웃으면서 아는 척할 때마다 진짜 쪽팔리거든 이 바보들아! 응. <웃음> 아, 손이다 시원하네... 얘들아 이제 야자크이타이 끝난 걸. 건... 얘들아 이제 자자 깜다가 귀신인 줄 마스크팩 중이거든 언니 이 마스크팩 하니까 예뻐지는 것 같죠? 음 피부가 촉촉해지는 기분이야 최대 좋아 얘들아 파자마 파티에 무서운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지 너네 집에 혼자 있을 때 자정이 되면 귀신이 벽을 두드리는 거 알고 있어? 그때 귀신 노크한 횟수만큼 똑같이 두드리지 못하면 귀신이 잡아간대!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난 믿지 않았어. 그런데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벽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래서 난 무서운 마음에 똑같이 똑똑 두번 두드렸어. 그리고 잠시 후 똑똑똑 세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. 그래서 나도 무서워서 똑똑똑 세번 두드렸어. 그리고 몇 분이 흘러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서 안심하고 나는 침대에 누웠지 그런데 그때 뭘 어, 어, 놀랬어 <웃음> 무섭지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재미없게 늑대 녀석 벌써 자는 거야 먼저 자면 벌을 받아야지 <웃음> 이렇게 그리고 야 똥그라미도 그래 똥그라미도 <웃음> 색깔도 여러가지로 흐 <웃음> <웃음> 얘들아 나중에 만나자 그래 잘, 잘, 잘 가. 가. 가. 안녕 바이바이 바이. 야 마지막 파티 꿀잼이었다 꿀잼 어? 어? 어? 어? 뭐지? 사람들이 오늘따라 날 쳐다보는 것 같네 오늘따라 내가 미친나 건가? 어? 어? 어, <웃음> 뭘 봐요? 허허, <웃음> 잘 <된다. 웃음> 왜, 왜, 왜, 저래? 어, 어아 백선아! 안녕? 오오오왜저러오 <웃음> 어, 어, 어, 왜 <웃음> 어, 어, 사람들이 오늘 리래 이장 같네 <웃음> 음, 집이나 가야겠다 <웃음> 아똥 마려와서 죽는 줄 알았네 아, 일단 똥좀 싸고 어, 시원하다 아이, 똥쌌으니까 이제 세수 좀해하겠다 응 보자. 뿅 구독 뿅 좋아요. 안녕.